오늘요, 전복하고, 소고기하고, 해가지고, 고추장 볶음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소고기는, 사태살로 준비한 게 좋은데, 난 집에가 이게, 불고기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넣을 거예요. 피, 핏물 좀 빼불고. 좀 잘게 썰어야죠. 이렇게 됐어. 먼저 후추를 좀 뿌려주고, 밑간을 해는 거예요. 참기름 좀 뿌리고 간장 해놓고 이제 이 전복 깨끗이 닦았어요. 이게 어머 터졌네 내장 이 터졌다. 이렇게 넣고 이것도 내장에 여가 있는데 잘 숟갈질 자리 에안 터지는데 숟갈을확 가버렸어요. 이거는 소금하고 소금 좀 넣고. 설탕도 조금 넣고 조물조물 조물조물 이렇게 해서 씻치면 돼요. 여기 입입한 번요. 이게 이게 내장의 장장 이게 잘게 썰어야 돼요. 됐습니다. 이건 내장이요. 6 개예요. 어, 엊그저께 그거, 뭐야. 저 전복 김치 담을 때, 이게 빼놓은 거. 갖고 여섯 개 오느라고. 이걸 잘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부셔놔도 돼. 이거 넣어야 맛있어. 이거 고기가 소고기 110g 이에요. 전복을 넣고, 내장. 내장도 같이 볼까요? 이 멸치하고요. 멸치하고 다시마하고다린 물이에요, 육수. 조금. 넣고 이제 고기가요. 푹물을 때까지 끓여야 돼요. 음. 네, 고기가 이제 푹이게 물렸으면은요. 마늘, 생강도 넣어주고. 간장도 두 큰술 정도만 넣어주고, 고추장 한 계란컵으로 한두컵 정도 내가 계란컵이 에안 담는 거예요. 계란컵에도 다 묻으니까 계란컵에 두컵 정도로 어, 풀어주면은 이게 세 숟가락 지면두컵 되지 않을까? 조청 원래 두개 정도. 이거는 이제 양파, 파 내가 다져놨어요. 파 다져놓고 홍고추도 하나 정도 다져놓고 풋고추는 세개 정도 다졌어요. 이제 바짝 졸일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은근한 불에 약불에서요 이렇게 은근하게 졸여야 돼요. 근데 이게 식으면은 조금 더 돼지거든요. 그래서 밥 비벼 먹으면 정말로 맛있답니다. 참기름을 불을 끄고 참기름 넣고 이렇게 해서 식으면 유리병에 담아놨다가 두고두고 예 저기 뭐야 열무김치 넣고 이게 넣고 비벼서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어 전복 같고 전복 버트고하려다가 너무 허망하니까 오래오래 두고 먹으면서 생각하려고 고추장 볶음을 했어라 <웃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떠서요 이렇게 비벼서 열무김치하고 같이 비벼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그냥 이걸로만 이렇게 비벼서 먹어도 맛있어요 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다 익었나? 그거 까이야지또 응? 이있다아아또 또 삶을 싸먹으면 너무 많아 자 두릅도 넣어 두릅도 넣으라고 무쌈하고, <목소리> 네. 이거는요, 이거는 온나무 이파리에요. 온나무 이파리를 내가 뒤쳤어요. 남이파루, 어. 이거는 두릅, 두릅. 두릅. 그래가지고, 마늘 하나 넣고, 고추 하나 넣고, 삼겹살 하나 넣고, 이거 이거 고추장 볶음 이거 이제 쌈쌈 먹을 때 마늘하고 고추가 다 여기 안에 있네 이거 밥 비벼 되는데 이렇게 쌈 고기 먹을 때도 쌈쌈 먹으면 너무 맛있어 먹겠습니다 밥은 너무 밥은 이따 먹어야지 안 되겠어 너무 고기 너무 이게 커 이거 쌈 너무 맛있네 응 너무 좋고 이두릅응 이거 두릅낭 온난 이파리랑 넣어서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음. 음. 삼겹살 넣고. 이, <웃음> 이, 이, 장이 맛있어, 이, 이 장. 이꽃장 볶음이 맛있어. 고기야, 이거. 전복하고 고기. 아, 고양이 거를 먼저 젖어 밥도 있겠네. 조금 넣고. 고뼈하게 음? 그 젖어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장. 그냥 음? 밥 비벼 먹지 말고쌈 싸먹어야겠어. 그러니까 맛있어. 쌈 음. 싸먹으니까 음. 더 맛있네. 응. 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꽃치와 볶음 이렇게 해가지고 삼겹살 싸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뼈다귀를 다 내가 와. 먹고 아우 진짜 이거 환상의 맛이네 <웃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와 맛있어 맛있게 먹어야죠. <웃음> 좋은 맛있... 하루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바이바이.